네, 저는 네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에는 수많은 부품들이 있고 그 중에는 정말 크기도 작지만 큰 역할을 하는 작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 부품이 바로 타이어 밸브와 타이어 밸브 캡입니다. 매우 작은 부품이기는 하지만 타이어의 공기 누출이나 파손을 방지하고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품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관리가 되질 않아 손상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또 나름 이쁘게 튜닝을 하려고 사제 알루미늄 캡을 구입을 했 꾸미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서 불편했던 타이어 밸브와 타이어 밸브 캡을 언제 교체해야 되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바로 이게 타이어 밸브인데 정식 명칭은 스냅인 밸브라 하고 정비업체나 타이어 업체에서는 일본식 표현인 굿즈라는 표현으로 부르고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쉽게 구입이 가능하지만 타이어를 벗기고 필이 안쪽에서 끼워야 하기 때문에 직접 교체하기는 힘든 부품이라 직접 관리하기가 조금은 힘들지 운전자 대부분은 정기적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잘 관리하고 있지만 때로 특정 밖에서만 공기압이 서서히 소모되는 경우가 있지 이런 경우엔몇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타이어 밸브와 캡이 문제일 수가 있어. 첫 번째로 타이어 밸브가 휠의 금속 부분과 맞닿은 고무 부분이 헐거워져서 생기는 상황으로 그 원인은 주행 중 휠과 타이어에 상당한 열이 발생되고 이 때문에 오랜 시간 열화되고 노화가 되고 손상돼 틈이 생기면서 공기가 조금씩 빠져나가게 되고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가격도 저렴하니까 타이어를 새것으로 교체할 때 업체 에 미리 부탁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 좋아. 두 번째로 타이어 밸브의 캡이 분실되 없어진 경우로 밸브 캡의 역할이 흙먼지나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분실 될 경우 밸브 가운데 밸브 코어 금속핀이 오염이 되고 살짝 눌리는 현상이 생겨 공기가 조금씩 셀수 있기 때문에 분실되지 않도록 하고 세번째로 정말 꼭 알아두어야 할 건데 밸브캡을 튜닝하는 경우로 정비업체나 타이어 업체 사장님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하나같이 지적하는 것으로 이렇게 색상도 디자인도 다양한 알루미늄 재질의 캡으로 튜닝을 하지만 비오는 날눈 오는 날 특히 염화칼슘이라도 뿌려진 도로를 주행하게 되면 금속 특성상 쉽게 부식이 돼서 캡이 달라붙게 되고 물이 힘을 줘서 열화하기 때문에 밸브가 비틀리고 손상돼 공기가 새고 교체까지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밸브캡은 고무 혹은 플라스틱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튜닝 시에는 재질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야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작은 부품이지만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품입니다. 교체 시기에 대한 정보도 없고 자주 교체하는 부품이 아니라서 관리가 잘 되질 않았었는데요. 조금만 눈여겨보시고 혹시 캡이 분실되지는 않았는지 또 지금 끼워져 있는 캡이 알루미늄 재질은 아닌지 관심있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대관리한다. 네, 수고했어. 동티뷰